원기 인간 천만사의 강호연월 반사구라고 운경월서로 붓을 삼아 남은 시우를 보낸 최로재상 세양반스다가 정막해 부부간 위 앉으면 눈이 눈 물을 베랑랑 딸에 자가시돌 굴리듯다. 하루는 부인이었던 말씀이 여보만 고서인 공부자도 이구산이 빌어놨다. 그래. 우리 집 정생이나 한번 들여보았으면. 부인 정성이 지극해 그러니 마음대로 해보고 문박주립도 못하던 부인들 심산유고기 들어가 정성을 들였더니 정성이 지극이면 지생이 감천으로 시집 부인 좋은 끔 하나씩 가다 가지고 돌아온 그 달부터 태기 있어 밥에선 생살내 물에선 학합내 제일 먹고 풍은 시금 덜덜개 살고 심산유고기 음소만 먹고 싶더니 십사기 차기더니 남산이 점점 높아오더니 하루는 아기를 낳는데딸자 아직 하나씩 낳았던 모양이었다. 뒷집인 서울리 간뒷집인 배배 앞집인 노을리 모록모록 자라는데 사람 안 오라고 방 끝만 끄득게 되니 애기들 안구나오르는데 먹였다 둥둥둥둥 내 딸이야 음하둥둥내딸이로은 둥둥둥 내 딸이야 하늘로 뚝딱 떨어질 렸더냐고풍이 펄펄 날아왔나 땅으로 물시 At the Yaku, Munga, what t 둥 e y a k 군 h 둥 d to do 진강이도 a d i 가 d 가 n o 서 do n e t 냐 a For Jin Kangi to sit up. Degat to y e y o u n e t t m e 아야 너무 좋아서 두물타에 호박씨 놀듯네 세월이 여와하여 열하면 살 넘어치니 얼굴은 국색이오 비지 않은 사사상경 물르도침선방정난에 검은 대가 아들든 집에서 숙리이딸 말도 검은 돌두기 전지가 번쩍일기 드날더니 허헌이 됐던 모양이다 이장 받아놓고 이장 빠느질하는데 갑자기 간디집 배뱅이가 하품을 한두번 아하하하 하마니 아이고머니 나 남아 우글래나보다. 이 기집에 죽같단 말이 웬 말이냐? 아이고 어째그런지 몸살인지 태살인지 이끼 넘었던 쌀인지 마다앞탑살인지요 한두통 아담하골머리 자식은 자식은 저기니 아무래도 난 죽을래나봐 아노들과 몸조서 잘해라 정신없이 하는데 저 아버지 약지러 간다며 눈을 그는 쓰아니 미신이 가까운 이에 얘기지만 은 지부항천을 갔던 모양이었다 일찍 사자 월찍 사자 한 손에 사슬 또한 손에 명패들고 내땄더니 패배기 문전에 당도더니 패배가 부르는 소리 언근 사초리 진동을 허는디